불러줘 뭐야? 엄마아노 <웃음> 뭐냐 그럴까요? 저는 좀 눌러서 근데 오늘 스타일을 바꿔볼 수도 있어 이거 뭐죠? 엄마. <웃음> 이게 티잖나방팔반팔티 칠부 칠부 네, 부 칠부 티라이엔이 <웃음> t v 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음은 삼성 화면파란색니까 파란색 언마아노 지금 내장더있는것 같아요. 이것은 반팔티. 저는 주로 엑스라지 100원에서 110 정도 있는데 좀 크게 입는 옷들은 110 정도 있고 그냥 평소처럼 입으면 100원 정도. 있어요. 양말입니다. 바지 단 걷어서 보을때 신는 양말인 것 같습니다. 네거머라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거. 겨울에 추울 때 입으라고. 크로버워요 음, 자, 다음은 엔더워머 다 엔더워머긴 한데 네. 아이싱 팀입니다. 라이싱팀한 번도 입어본 적이 음. 없지. 오, 나 이것도 많이 왔어. 나 이거 집에 왔어. 후드 팀이다. <웃음> 다음은 <웃음> 보시다시피 벨트 반팔 티인것 같아요. 반팔 티인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츠가 굉장히... 아까 나왔었던 원조트 셔츠인 것 같습니다. 원도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나? 아, 이제 흰색깔 드디어 흰색깔 흰색깔 원도가뭐 반바지 그럼 또 반바지 바람만그 스포즈 브랜드 대표는 언도하고 음. 바람아, 바람아. 음. 이거, 음. 운동할, 때 신으라고 주신. 음. 이거 음. 운동할 때 신으라고 주신 잠꼬막 진짜 편하게 생겼주요 이거 운동할 때 신으라고 주신 스 파이크인데 신이 확실히 날카롭죠? 왠지 알아요? 언더홍을 하세요 언더홍 푸드티어 한번 음, 해봅시다 지금, 지금 누워요 어허? 따뜻해가지고 겨울을 신다 위에 티셔츠 105 정도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270, 80 운동할 때는 좀더꽉 끼는 거 신고 러닝도 좀큰거 신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폴란이 생긴다. 삼성이 삼성 했다. 어, 이것은 헬멧입니다. 헬멧. 아, 여기 스티커도 있고요. 넣을게요. 네, 맞아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딱 맞아가지고 편해요. 라지에 있어요. 다음 라지. 방볼게 다음은 이 삼성랜드 라배장갑 네, 배팅 장갑입니다 네,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좋은데요? 어, 장갑이 쫄쫄하고 아주 좋아요 이, 역시 삼성 벨트 있고요 네, 모자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이신 언더이아이신키 나왔고요 겨울에 있는 프로버도 나왔습니다 언더티. 이거 언더할 때 있는 언더티랑 내버으로 네 네. 네. 있습니다. 무게 하는 거. 어, 이거 버크티 어, 이거 제일 이쁜 거. 밤일장이 어. 있구나. 아요 장갑이 진짜.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어요 이것도 다이싱티 이거 두개요 그런 것들. 언더티도 여기 이게 목 있는 거랑 없는 거 이렇게 다맞춰도 있습니다. 좀 더울 때는 목뭐 없는 것도 있고, 추울 때목 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회색깔 반바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구형 말, 언더와야구형 말. 아 농구 패션 원래 있는데 긴 것도 입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긴 걸로 했어요. 시청는 애들 없잖아 아마도. 다이거게 하려봐. 긴게 조금. 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 바람 맞이. 쉬울 때 있는 사람? 다, 했, 다 했어요. 어, 저도 그... 흐르트요. 방탄소년 <웃음> 파이크도 다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 280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받았던 장비하고는 다른 게 훨씬 더 많고 이게 좋은 브랜드에서도 또 받은 것 같아서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즉시 프로는 프로다 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장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확실히 스포츠 명물인 언더아머를 주셔서 너무 좋고 이 많은 언더아머들 있고 최고의 스포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